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평등법이 조기에 그리고 신속하게 심의되고 논의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아시다시피 평등법은 2007년도에 정부안으로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이후에 15년 동안 수차례 발의되었다가 폐기되고 또는 철회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이 평등법에 대해서 꼭 빠지지 않았던 우려가 이 법이 혹시 개인의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나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었는데요. 지금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을 좀 천천히 읽어보신다면 그것은 명백한 오해다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. 차별해서는안 되는 영역을 정해두고 최소한 이 영역에서만큼은 이유 없이 합리적이지 않게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하라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. 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처벌에 가는 것인데요. 어, 설교하다가 구속될 수 있다. 뭐, 차별하면 처벌받는다. 뭐, 이런, 어,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. 그런데 법안을 읽어보시면 그러한 처벌조항이 전혀 없다.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이고요. 제 법안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차별을 받는 사람이 이 차별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국가인권위원회나 이런 데다 요구했을 때 그런 행위에 나섰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해고하거나 징계하거나 퇴학하는, 퇴학시키는 등의 불이익조치를 가는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조항이 존재할 뿐이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설교하다가 구속될 수 있다라든지 차별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라든지 이런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.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헌법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헌법 규정의 구체화를 위해서 기본법으로서의 평등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15년 동안의 기다림을 이번엔꼭 끝내야 할 것이고요.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